으이 큰일이야 냉도비에 맞고 얼어붙어버렸어 이러다간 꼬리에 불꽃도 꺼지고 말거야 리자몽 조금만 기다려 내가 꺼내줄게 리자몽 리자몽 괜찮아 이제 곧 따뜻해질거야 내가 몸을 좀 녹여줄게 많이 괴롭지 어 여메아 여메아 여메아 여메 무슨 일이니? 어? 어? 어머나 이게 뭐야? 우리 아들 엄마 몸보신 시켜주려고 리자몽 고기를 구우려고 한 거구나? 아 고기 파티할 거면 진작 말해주지 그랬니? 그랬으면 엄마가 상추에다 쌈장에다가 마늘까지 싸웠을 텐데 아 지금이라도 싸와야겠다 아 엄마! 그런 게 아니라! 어? 지금 리자몽이 많이 아파요 꼬리에 불꽃이 거의 다 꺼지려고 한다고요! 어머 엄마. 어머 진짜해 제가 가지고 어, 오라고 한건 가져오셨겠죠? 아이 물론이지 쌈장하고 마늘 말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거 말고요 아상처야 담요? 네 맞아요 다행이다 어이, 그래 여기 있단다 음, 아유, 제가 이렇게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구독 휴, 다행이다 엄마 고마워요 자 아유, 이렇게 치료해 주는 거야 리자몽! 좀만 힘을 내! 어, 어, 어머어머! 얘좀 봐! 어, 여멘나니손좀 네 봐봐! 손이 엄청 빨갛잖아! 동생 입은 거 아니니? 괜찮아요! 제 포켓몬을 위해서라면 응? 어떤 일에도할 거라고요! 이렇게 마사지 해주지 않으면 은 몸이 얼어붙을 거예요! 어, 리자몽이 무슨 소리를 내는구나! 일어났나 본데? 어! 리자몽! 응? 응? 일어났구나! 정신 차렸니? 미스아이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지마! 몸을 천천히 녹여주지 않으면 은 큰일이 날 거라고 그래야지 예전처럼 멋지게 날수 있지! 응... 니자 봉 좀만 기다려! 내가 이렇게 마사지 해줄게! 미스 파일이 있는 꼬리 있는 불꽃이 어지겠어 이러다가는 파일이 플리버스에 로 데리고 가야되는데 파일이! 빨리 가자! 너그러다 죽어! 빨리 가자고 <레기> <레기> 파일이 가 괜찮아야 될 텐데. 오, 잘 치료가 되고 있을까? 어, 우파일이는리사해자 리자. 리자. 리자. 리 리자. 리자. 리자. 리자. 리자. 리자. 리자. 리자. 리자. 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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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강한 포켓몬 트레이너가 되어서 어제처럼 패배해서 절대 너를 다치지 않게 해줄 거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나를 믿어줄래? 음... 리사... 음, 알겠다고? 그래! 우리 잘해보자 리자몽! 으음뿅자 리자몽! 바위 체육관 도장을 깨뜨리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 해! 리사... 그러면은 야생의 포켓몬을 잡으면서 레벨업을 해보자. 음. 음. 좋았어. 나인테일을 잡아볼까? 음. 자리저스돈 잡았다. 아! 좋았어. 리저몽 굉장히 강한데. 리저. 역시 믿고 있었다고. 자 그러면은 귀여운 민영을 괴롭혀볼까? <웃음> 자, 민영한테 귀여운 민영한테 플레이어 드라이브다! 러러러러! 좋았어! 굉장히 강한데? <웃음>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 수련을 해보자! 일곱 시간 후. 좋았어, 거의 몇 시간 동안 야생의 포켓몬을 잡았더니 레벨 10씩 오른 것 같아 이 정도면 바이 체육관 블루한테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음, 아 응. 그치 내일 한번 바위 체육관한테 도전해보는 거야 어? 음? 설마 겨우 리지어 먹으러 바위 체육관 불러에게 도전할 생각은 아니겠지? 나는 바위 체육관 도장깨기를 하고 있는 요루루라고 해몇 번이나 도전했지만 나는 실패했지 내 포켓몬들은 메가진화를 못해서 메가진화 너도 싸우다가 본적있지? 그 녀석 거봉왕이 갑자기 친화에서널 공격했잖아 너도 그 메가 진화를 하지 않으 이상 이기진 못할거야 <웃음> 근데 그 메가 진화는 어떻게 하는건데? 에? 그것도 몰라? 그건 말이지 저쪽 지방에 있는 산만격 메가 리자몽 보스를 잡아서 씨자몽스나이트를 얻어야만 메가 리자몽으로 진화시킬 수 있어 어, 그렇구나 음.. 리자몽 너도 들었지? 우리도! 메가지나를 해보는 거야! 리사! 자! 따라와 리자몽! 자! 음... 분명 이 근처의 사막에 보스 리자몽이 있다고 했는데 리사. 도대체 어디 있는 거지? 안 되겠다! 타고 이동해야겠다! 가자! 리사. 리자몽! 아! 와, 아! 와 우와! 대박! 저게 바로 보스 리자몽? 오 엄청 멋있는데? 리자몽 이길 수 있겠지? 한 번에 없애버리는 거야 자 간다 보스 리자몽과 대결 리자몽 바로 이겨버리는 거야 간다 스톤샤워로 어. 아 나, 나, 나. 괜찮아 리자몽! 팬텀이 있으니까! 팬텀! 어! 가라도스! 하이드로 펌프를 보여주는 거야! 아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강해! 어. 이거 메가 진화 얻을 수 있는 거 맞나? 하, 하루 종일 메가 리자몽한테 도전했지만 절대 이길 수가 없었어! 이거는 댕 박사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에? 야, 미나 무슨 일이니? 저기 저 지금 사막마을에 와있는데요 보스리자몽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도 못 이기겠는거 있죠? 보스리자몽 음 그렇구나 너는 그 녀석을 잡고 싶은거고? 그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 흠. 우리 박사 집안의 태대로 천해져 내려오는 비법이 있긴한데 헉 뭐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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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음, 이게바로댕박사님이 보내주신 리자몬 보스를잡을수 있는 포켓몬이라는 데 음. 헤헤니 믿을 수 있는 거 맞을까? 헤헤니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웃음> <웃음> 이겨보는 거야, 가자! 리자몽손톤 샤워! <웃음> 역시! 이번에 팬텀 너도 가! 겨르도스 아, 이거 한 대도 못 때려보고 찌는구만! 그러면 은 마지막 우리의 희망, 가보리! 가보리 레벨 1이 도대체 뭘할수 있다는 거야! 댕 박사님은 정말 엉터리라니까! 음, 에이, 무서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 그러면 죽기 살기다! 개버리 어? 개버리, 개버리. 죽기 살기로 개버리. 하니까 어? 보스 리조몽이 피가 4포 밖에 안남았잖아 그러면 정강석화 개버리 오. 레벨 1 가보리가 보스를 이겼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보스 리조몽을 쓰러뜨렸더니 리조몽 나이트 X 이게 나왔잖아 이제 이거만 있으면 나도 메가 진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지. 좋았어. 자, 리자몽. 이제 한번 메가 진화 해 볼까? 이거를 너한테 지니게 한 다음에 자. 진화하는 거야. 오! 이야! Wow. 이렇지, 리, 오, 메가 엑스인데, 이거? 어 <목소리> <목소리> 굉장하다. 이 정도면은 바이 배지는 금방 얻을 수 있겠어. 어 <목소리> 리자몽, 이제 우리 메가진 할수 있으니까 바이 체육관 도장을 깨러 가는 거야. 어 <목소리> 가자. 그 <웃음> 너! 왜 그러는 거야? 아, 아, 아, 저 녀석은 괴물이야! 괴물! 포켓몬이야! 아, 아. 그게 무슨 말인데? 난 분명히 승리를 겁두고있었지지 갑자기 저 녀석의 거부왕이 엄청 커! 지더니 엄청 강해지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지? 내가 지나를 한 건가? 음. 너는 말해준도 모를 거야. 가자, 포터풀. <웃음> 음... 그래도, 바이뱃지를 위해서라면 도전해야지. 응? 음? 내네 녀석은 아까 나에게 진그조물래기 트레이너 아니야. 니네 자몽하다. 어, 제대로 못다르는 그런 조물래기 트레이너. 이번에는 좀 다를걸요? 저도 엄청 강해져서 돌아왔다고요이 팔찌 어... 보이시죠? 호호.. 쪼끄만 모습이 달라진걸? 하지만 그런 팔찌 하나로 나에게 이길 수 없다! 자! 잔말 말고 승부다! 가라 꼬마돌! 가라! 캐러도스! 이번에는 좀 다를거라고요! 하이드로펌프다! 하이드로펌프! 녀석 쪼끄만.. 잘해줬구만! 어허허. 하지만 내 비장의 포켓몬! 나와라 거북왕! 자 거북왕이 나왔겠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리자몽을 꺼내야겠다. 벌써? 리자몽 너도 보여주는 거야. 너도 메가진화를 하는 거라고. 음 야성 메가진을 배워왔구만. 스톤 샤워. <놀람> 어광물 대포! 뭐... 포켓몬이랑 좀 아픈걸? 어! 에이... 필로 살아남았어! 자! 마무리하는 거야! 스톰 에이... 차워! 이 고.. 어! 이아 쨍, 제길. 내가 이겼다! 이제! 바이뱃지를 저한테 주시죠! 이런 젠장 내거북광을 쓰러뜨리다니 고작 하급 트레이너 주제에 있게 하는구만 넌내 거다이맥스 맛좀 봐야겠다! 따라와! 어, 어다이맥스? 그게 뭐지? 삐. 음, 좋아, 이 정도면은 거다이맥스라도 무리가 없겠어. 자, 이번에야말로 날 이기면은 진짜로 배지를 주도록 하지. 어? 나와라 거부광. 음, 그냥 평범한 거부광인데. 에, 에, 에, 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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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밖에 사용하지 못하겠지만, 저녀가서 그 상대할 수는 있을 거야. 음, 이게 도대체 뭔데요? 음, 써보면 알아, 써보면. 음, 써볼까? 자, 리저몬 가자! 돌아와! 가자! 리사. 아니, 이게 뭐지? 거다이맥스? 이건가? 아니, 스킬이 바뀌잖아! 하이록! 오, 다이스 어떤 걸 해야지 셀까? 네 다이드라곤이다 다이드라곤! 아 후! 젠장! 내가 이런 조물에게한테 지다니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 자 받아라! 이 회색 배지를! 오, 회색 배지를 얻었잖아! 어, 게한다여맨 나! 쪼팔려! 댕 박사님의 다이벤드 때문에 이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에이, 에이, 나중에 입금해! 리자몽 우리가 이겼어 이 배찌를 보라고 우리는 엄청 강해 여맨이 녀석 제법인걸 저렇게 나약한 포켓몬으로 어떻게 파이 채우꾼을 이번 포켓몬 대회에서 1등은 나여야만 하는데 이러다간 내가 지잖아 어떻게 하지? 아 그러면 되겠군 뿅 구독 바이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